비타임. a good time. It's a g 는 o d time. I'm g o i n 저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이따가 언니랑 밥먹이로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직 안 끝나가지고 우리끼리 일단 라운지에 와서 저는 편집하고 있고 레이는 열심히 쇼핑하고 <웃음> 있어요 여기가 귀여운 <웃음> <웃음>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어? 건물 출입은 3시간 이후도 가능하시고요. 네. 혹시 이거 네. 사진 못 바뀌는 거예요? 네. 사진 교체 하시려면 은그 한양인 포털에서 사진 교체를 다시 신청하실 거예요. 아 다시 해야 돼요? 3,000원 드는 거죠? 네, 3,000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학생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곳을 벗겨져. 여기가 암암펑크를 벗겨져. 여기가 암펑크를 벗겨져. 여기가 암펑크를 벗겨져. 嗯來啊嗱噉樣炆出嚟有少唔同的個口感點樣試下要唔要試下可以試下嗯燒麵花放大係喎 oh. <音樂><音樂> 哦共有八部就做仔啊我哋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 好色好我好黑色啊哦吼好我好好好好好啊好好啊好好出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笑> 그 머리 감아야 되는 게 까먹어가지고 먼저 화장을 해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머리를 감아야겠어요. 일단 머리를 쳤었어요. 지금 비주얼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샴푸를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진짜 물 조금만 묻혀도 바로 여만큼 품이 진짜 잘 나요. 그래서 되게 뭔가 깨끗이 닦이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거 처음 쓸때 되게 놀랐던 게 쿨링감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눈이 매울 정도가 아니라 뭔가 투피 마사지 받은 것처럼 약간 살짝 기분이 좋을? 그리고 되게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샴푸하면서 타이 마사지 받으러 간 것처럼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저 머리 다 감고 말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 말리고 왔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통다운을 했거든요 제가 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 판단했을 때 머리카락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염색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뿌리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 촬영도 있고 다른 촬영도 계속 잡히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제 머리카락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고 깔끔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3개월마다 한 번씩 염색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것도 뿌리만이 아니라 매번 전체 염색을 계속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상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닥터모드라는 브랜드 측에서 이 비건 스카프 샴푸라는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제가 방금 앞부분에 보여드린 샴푸인데요 제가 한동안 꾸준히 써봤더니 정말 두피 건강이 개선된 느낌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얘는 임상 실험까지 완성된 제품이거든요. 다섯 가지 천연 허브를 농축해서 두피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차트에 보시면 2주만 꾸준히 쓰면 두피 비드? 수분량? 유분이나 피지 등등 확실히 개선이 될수 있다네요 저도 이제 쓴지 거의 2주 조금 넘었는데 정말 두피 건강이 개선이 된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뿌리 볼륨도 그렇고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도 두피가 가렵거나 이제 건조함으로 당김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나요 오늘 외출하면서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려고요 동물성원료 그리고 유해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갈 심지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프랑스 EV 비건 인증까지 받은 샴푸니까 두피가 예민하시거나 저처럼 많이 약해진 분들이 한번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저한테 두개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소라색이랑 핑크색 맞아. 일단 눈꽃을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네요, 컬러들이 <웃음> <웃음> 은근히 선백창이라고 까 아, 쓰고. 진짜요 <웃음> 흰색이랑 소라색 섞어서 하고 싶어 엄청난 꼬르륵끼이아요 네. 이런 글리터거든요. 어떠세요? 예쁜 <웃음> 어? <거> 같아요. 네. 나 주실게요. <웃음> 아닌것 같은 <같아요. 웃음> 최대한 해드리고싶지고 네. 아주 어쩔 없 없는 도이 정도. 이이런느이이에요이정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이오는구나 저는 하나는 붙여야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이죠 네. <웃음> 예쁘다 소라색 파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웃음> 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근데 보니까 저 방금 헤어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볼륨, 아직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웃음> 근데 우리 바지도 맞춘 것 같아 어? 신발까지 맞췄네 뭔가 저희 둘다 요즘 야채 너무 하도 안 먹어서 서브에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제리야키 치킨 시켰고요 언니는 햄으로 시켰어요 저는 은근히 편식댕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야채를 음. 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웃음> 저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먹을 의미가 <웃음> 있나? 맞아. 그냥 결국엔 그냥 요거만 넣어주세요. <웃음>